오늘은 나주에서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반도 지형 모양의 영상강을볼수 있는 아주 뉴러지 전망대인데요 한반도 지형의 강을볼수 있는 곳은 여러 장소에 있습니다. 이곳 아주 뉴러지 전망대에서는 한반도 지형으로 강 흐르는 모습과 주변의 수국기를 걸으며 탐스럽게 된 수국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니까 목강이 흐르는 상당한 동강이 되면 르는 흥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영산강 느려지는 요 담양 용추봉에서 시작되어 목포 학원에 이르는 영산강은 아주 평야를 지날 때 강폭이 넓어져 유속이 느려지니 이곳을 통과하는 모습은 당락없는 한반도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 가기 전한 호흡 가다듬고 가는 이곳은 여유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느려지 곡강입니다. 곡강정에 앉아 멈추듯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날을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 자, 출발! 한반도 지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려지 전망대인데요. 바로 올라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러지 전망대 내려면요 오또 수국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봄의 네, 끝자락이자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흥그러움을 가득 내뿜는 네, 탐스러운 국화처럼 생긴 수국을 저 보러 왔거든요. 아, 어느가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주님들 나오셔서 봄이 네, 가기 전, 네, 여름이 오기 전에 네, 꽃이 피는 수국은 중성의 꽃으로.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암술과 수술 가지 진짜 꽃은 너무 작아서 곤충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화려하고 크다란 가짜 꽃이 곤충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수국은 처음 필 때는 흰색으로 피었다가요, 태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국이 심어진 토양에 알루미늄 성분이 많아 산성이면 단토시안과 결합하여 푸른색 꽃으로 변하게 되고 반대로 토양이 연기성이면 알루미늄이 부족해 붉은 꽃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수국의 꽃말은 진심, 변덕, 냉정, 우정, 거만 바람 등인데요. 꽃이 색깔에 따라서 꽃말이 달라지기도 한다네요. 분홍수국은 손의 꿈과 진실된 사랑이고, 보라색 수국은 진심, 파란 수국은 냉담거막 냉정, 무정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수국은 수심, 변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꽃의 의미를 안다면 부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을 내려주어 해열제로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신장 질환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하여 카사나라는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도 바로 말라버리는 꽃이랍니다. 하지만 물속에 조금만 담가두면 한 시간차 지나지 않아도 바로 살아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변덕을 부리는. 여인 사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구의 꽃말에 변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